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제가 살다살다 살다 모니터 광고를 받아보게 되다니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웃음>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벤큐의 EW3280U 모니터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받은지 조금 돼가지고 한달 좀 안되는 시간동안 제가 직접 사용해보았기 때문에 나름 리얼찐 사용 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고는 맞긴 한데 여기서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알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제품 스펙은 32인치에 4 k 의 UHD 해상도를 지원하며 DCI-P3 색역을 95%나 지원합니다 2.1채널 내장스피커와 뱅큐 전문 사운드팀인 트레볼로가 만든 다양한 오디오 설정 뱅큐 독자적인 HDRI 기능을 탑재하여 다양한 HDR 기능이 들어가 있으며 자체 블루라이트와 비아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들어가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4 k 고 뭐고 다 필요없고 스피커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라 이어폰을 통해 자주 듣곤 했는데 이 제품에 들어있는 내장 스피커 때문에 귀가 한결 편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저같이 장비충이거나 집에 이런 세팅을 해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보통 이제 사운드바 같은 걸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운드바는 나름 공간 활용도가 있긴 하지만 기계 크기의 한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음질적이나 수납 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장 스피커는 앞뒤로 스피커가 달려있는 것은 물론 후면에 우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상당히 풍부하게 들립니다 거기에 오디오 믹싱 세팅을 통해 다양한 사운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음악을 들을 때 게임을 할때 모두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외장 스피커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음질이 떨어지며 저음 이 엄청나게 깔리는 음을 재생하면 우퍼가 약간 찢어지고 울리는 현상을 몇번 겪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음악 청취용이 아니라 게임 겸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모니터 패널에 있어서는 가격대 덕분인지 엄청난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K에 DCI-P3 95%의 색재현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모니터들보다 더 선명한 색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HDRi 같은 경우는 HDR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HDR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HDRI를 통해 HDR을 지원하지 않는 콘솔 게임들도 좀더 선명하고 다이나믹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HDRI는 크게 시네마틱 게이밍 디스플레이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야 그렇게 체감이 안되고 엄청 밝은 느낌이라면 시네마틱은 정말 영화를 보는 듯한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hdr 자체가 명암비를 극대화시켜서 좀더 다이나믹한 색감을 주는 효과다 보니 일반 게임을 할때 시네마틱을 켜고 한다면 가끔 너무 어두운 부분은 잘 안보인다는 점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게임을 즐길 때 게이밍 hdri와 사운드 세팅도 게이밍으로 맞춰놓고 플레이를 하면 모니터 단한 대로 엄청난 게이밍 익스피리언스를 느낄 수 있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120hz가 아닌 60hz라는 점이죠 물론 4K모델에 120Hz가 들어간다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아무래도 저같이 114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약간의 프레임을 포기하고 감성과 눈, 귀를 챙겨간다는 장단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핸드폰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이 이 모니터에도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세팅이 아니면 못참는지라 오히려 조금 거슬리는 세팅이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블루라이트와 색상 모드 심지어는 생맥모드까지 들어있는 등 상당히 유저친화적인 인터페이스도 엿보였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4K라고 하면 저 말도 안되는 괴물 컴퓨터나 겨우 구동하는 스펙이었지만 RTX 30 시리즈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9세대 콘솔들 또한 기본적으로 4K를 지원하다 보니 차세대 게이밍 경험에 딱 걸맞는 그런 모니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과장없이 이 시네마틱 HDRI가 뽕이 개쩔어서 원래 144주사율의 커브드 모니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메인으로 세우고 144를 서브로 사용할 만큼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만족도를 자랑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